어둡고 컴컴해서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은 동굴입니다. 동굴도 그냥 동굴이 아닌 물이 깊게 고여 있는 수중 동굴이라고 할수 있죠. 물비린내가 배긴 이 깊은 수중 동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물이 살고 있는 걸까요? 마치 언뜻 보면 심해처럼 암흑만이 존재하는 이곳에도 저 멀리서 작은 한 줄기의 빛이 보입니다. 혹시 움직이는 전구라도 되는 걸까요? 이 친구는 바로 팔광 오징어입니다. 때리면 도망가는 특성은 일반 해양 오징어와 비슷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서 주변을 밝혀주는 신비한 수중 생물인데요. 하지만 맛도 없고 독소가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쓰이지 못하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발광 오징어가 내뱉는 발광 먹물이 인테리어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표지판에 쓴 글자는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을 띠지만 발광 먹물을 발라주면 아주 밝은 효과를 내주죠. 그런데 베드락 에디션에선 미음 플러스 한자 5번을 누르면 색깔을 입히는 특수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표지판을 밝히기 위해서 이 발광 오징어를 잡을 필요가 있는지 많은 플레이어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